요즘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꼭 구한말 상황 같습니다. 중국은 속을 할수 없고 일본과는 대립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국권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0 0여년 전, 구한말 조선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다. 1897년, 독립협회는 영은문과 모화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주민권과 자강운동의 기념물인 독립문을 만들었다. 영은문과 모화관은 청나라 사신이 오면 조선의 관리들이 영접을 하는 장소였다. 독립협회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프랑스 개선문을 모델로 하여 화강석을 쌓아 독립문을 완성하였다. 조선 백성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독립문의 앞뒤 현판석은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쓴 글씨와 함께 좌우로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진일파 이완용이라는 설도 있다.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문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세워진 문이었기 때문이었다. 1897년 이 문을 세운 뒤약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897년부터 약 50여 년 동안은 경술국치와 일제강점기로 일본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1947년부터 약 50여 년 동안은 미군정과 장기 독재, 군사정권으로 실질적인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다가 100년이 끝날 무렵인 1992년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으면서 다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잠시 중국의 영향력을 잊고 살았는지 모른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K-POP, 드라마, 게임 등에 열광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철저히 신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만에서 그러하였듯이 한국에서도 언제든 깨끗하게 손을 털고 떠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심이 되는 한류를 일종의 장사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걱정하는 한류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촛불 집회이다. 2016년 겨울, 한국의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도 없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의 평화 시위를 통하여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알렸다.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를 가장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가가 있다면 아마도 북한과 중국일 듯 싶다. 당시 북한은 한국의 촛불 집회를 보도하며 김정은 체제의 우월함을 선전하였지만 이를 지켜본 북한의 주민들은 대통령 퇴진의 구호를 자유롭게 외치며 행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지 궁금하다. 중국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 중에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를 보고 경위를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하기라도 하면 누구라도 즉각적인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한다. 중국은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방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증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열석자의 해. 2013년부터 한국의 운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비록 국내 경제는 어려워도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내전에 준하는 일로 큰 분열이 생길 것이다. 변해야 할때 변하지 않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국가의 자본주의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였지만 국가의 의사기관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경제대국에서 밀려날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2013년 열석자의 해부터 개벽은 시작되었다. 개벽은 종교적 의미로 개명천지할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개벽이란 아시아의 잘못된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2013년부터 들어온 강한 개벽의 운과 촛불 집회를 통하여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않는